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애니어그램의 통합과 분열 이야기 4번과 5번 편입니다. 통합과 분열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이 마지막 편인데요.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만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같은 유형이더라도 발달 수준이나 날개, 하위 유형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통합과 분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당 유형의 성격을 깊이 알게 되면 통합 분열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5번의 분열 방향이 7번이고 통합 방향이 8번이다. 이게 5번의 특성에 덧붙여진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고요. 5번 유형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그 안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게 다른 유형의 특성과 깊은 부분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다른 유형으로 변신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다시 말해서 5번이 생뚱맞게 갑자기 7번, 8번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원래 5번 유형한테 이런 성향이 잠재되어 있는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먼저 5번의 분열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7번입니다. 제가 7번 얘기할 때 개그맨 이야기 많이 했죠. 개그에 소질이 있는 사람 중에 7번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했어요. 7번 다음으로는 2번, 9번도 소질이 좀 있다 이런 말도 했고요. 그런데요. 가끔씩 5번 중에서도 천부적인 개그 감각을 타고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개그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바로 블랙 유머, 블랙 코미디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개그맨 김구라를 5번으로 보는데요. 이분을 8번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5번으로 봅니다. 하긴 요즘은 통합방향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통합방향이 8번이죠. 예전 모습을 보면 아주 전형적으로 5번이 웃기는 그런 개그를 구사하 했죠. 5번이 웃기는 거랑 7번이 웃기는 게 달라요. 5번의 유머 감각은 촌철살인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신랄하죠. 주로 누군가를 놀리거나 골탕 먹이면서 낄낄대는 건데 5번 특유의 지적이면서도 동시에 시니컬한 그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제가 아주 잘하는 분 중에 5번으로 추정되는 분이 있어요. 그냥 조용조용 이야기하는 스타일인데 도서관이나 사무실 같은 데서 이분이랑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엄청 웃기거든요. 참기 어려울 정도로 웃깁니다. 여기서 나라 얘기를 또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인이어그램을 8번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탈 2번이라고 했고요. 이번엔 영국입니다. 영국의 애니어그램 유형을 보통 5번으로 봐요. 영국 사람들이 대체로 조용하고 드라이하고 냉철하고 뭐 이렇다고 하죠. 근데 의외로 이 사람들이 유머를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영국 유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알고 보면 대부분 블랙 유머예요. 처칠 수상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한 여성 정치학자가 수상님 연설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였네요. 기쁘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처칠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물론 기쁘죠. 하지만 내가 교수을당한다면저 사람들보다 두 배는 많이 모여들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블랙 유머라는 게 웃기면서도 왠지 섬뜩한 게 있죠 어두운 면이 있어요 이게 7번의 개그와는 다른 점입니다 7번의 개그는 밝은 편이거든요 분열 방향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8번의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8번의 분열 방향이 5번이잖아요 그래서 8번이 마치 5번처럼 공부나 연구 같은 걸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어두운 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번의 분열 방향이 8번인 걸 설명할 때도 8번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나오기 쉽다고 했죠 5번의 분열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5번도 7번처럼 아주 재미있거나 웃기는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뭔가 어두운 색깔이 더 칠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왜 5번의 분열 방향이 7번이 되냐면요 5번의 고착이 뭐예요? 물러나서 그렇죠 사람들로부터 물러나서 관찰하는 거잖아요 철저히 관찰자 입장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딱 분리가 되어 있어요 세상을 무슨 영화관 스크린처럼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관객석에 앉아있고 이 관찰자 고착을 붙들고 놓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상을 쳐다만 보는 게 아니라 쳐다보면서 낄낄대게 됩니다 그렇게라도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세상을 놀리고 비웃으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진행되면 단순히 블랙 유머를 즐기는 정도가 아니다 더 재미있고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나서게 되는 거예요. 7번의 이름 중에 쾌락주의자라는 게 있죠. 5번이 분열방향 7번으로 이동하면 쾌락주의자 같은 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쾌락주의자 중에서도 좀 어두운 쾌락주의자가 될수 있어요. 영화, 게임 이런 건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고 술, 마약, 섹스 이런 게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의 자극적인 경험을 통해서라도 스트레스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계속 피하고 있는 겁니다. 뭘 피한다는 겁니까? 사실 5번의 고착 자체가 무언가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나 있었던 거죠. 5번는 사고 고착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많다 보니까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5만가지 위험한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가능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자꾸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물러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물러나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걸 잊기 위해서 자극적인 거에 빠지게 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4번의 분열 방향입니다. 2번으로 갑니다. 그렇죠. 4번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남과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이건 난 특별해 하면서 잘난 척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고착이 진행되면서 그런 면이 나올 수 있지만 사실 시작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봐야죠. 이 다르다는 게 즐겁고 좋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에서 시작한 겁니다. 어떤 결여의 느낌이에요. 남들한테 다 있는 게 나한테 없는 겁니다 뭔가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다르다는 게 이게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4번이면 다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라든가 그런게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진 마시고요. 다만 성격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느낌. 어, 난왜 이럴까 왜 남들이랑 다를까 하는 그런 느낌. 이런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남들과 섞이는게 불편한 거예요. 다르니까.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달라서 그게 잘 안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위반 타이반 혼놀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소수의 지인하고만 어울리게 되는 거죠. 그 지인이라는 사람도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겠죠. 취향이나 스타일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4번은 남과 다르다는 고착이 완전히 굳어져서 거기에 적응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아마도 시작은 열등감이었겠죠? 남들이 다 갖고 있는 게 자기한테는 없다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 고착이 진행되면 이상한 우월감이 생겨나는 겁니다. 쟤네들은 다 갖고 있는 건데 왜 나만 저런 게 없을까? 처음에는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어 근데 이건 나만 갖고 있네? 쟤네들은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일종의 상상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들이 잘 모르는 비범한 재능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사실 이두 가지 상반된 감정은 하나의 양면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없이 부러움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별 생각 없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걸 보면 한심하게 생각하기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준 낮게 보는 거죠. 4번의 시각에선 그렇게 볼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타고난 심리학자라고 했잖아요. 속물적인 모습, 위선적인 태도 이런 걸 금방 알아챕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오욕칠정을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4번이 남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계속 붙들고 있다 보면 사실 이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본인한테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항상 그래 왔으니까 안 그랬던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2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왜 4번의 분열 방향이 2번이 되냐면요 자신의 이런 면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번이 알고 지내는 소수의 지인들 있죠.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2번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도와주는 사람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철저히 타인의 존재가 내 삶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숫자 2도 그런 의미가 있죠.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와의 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거의 전부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걸려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볼게요. 나이가 아주 많은 부부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대화도 거의 안하고 얼굴도 거의 안 보고 그렇게 지내면서 오직 두 사람만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한쪽이 치매가 걸립니다. 이때 남겨진 사람이 겪는 슬픔 같은 겁니다. 혹은 초등학생인데 친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학교 가면 맨날 그 친구하고만 놀았죠.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전학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느낌 이런 겁니다. 배우자가 치매에 걸리면서 친구가 전학 가면서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자신의 추억 모두가 사라져 버리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놓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4번이 2번처럼 관계에 집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4번, 5번의 분열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엔 통합 방향을 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놓으면 통합, 버티면 분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고착을 내려놓아야 자기가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걸 내려놓아야 통합 방향으로 간다고 했죠. 근데 4번, 5번은 모두 위드론이에요이 사람들은 내려놓는다는 게 뭔지 감이 잘안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다른 유형들과는 달리 고착이 뒤집힌 형태거든요.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9번 이야기할 때이 사람도 위드론이죠 그런 말 했잖아요. 내려놓는 걸 내려놓아야 한다고요. 그거는 내려놓는 것 자체가 자기 유형의 고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걸 스스로 인식해야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했죠. 4번, 5번도 비슷해요. 이들의 고착은 9번처럼 세상으로부터 물러나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자꾸 물러나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그걸 안하게 되거나 적어도 덜하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물러나는 걸 안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적어도 그냥 버티게 되는 거죠. 예전엔 비슷한 상황에서 뒤로 한 발짝 물러서곤 했는데 이젠안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거나 필요하다면 한 발짝 앞으로 나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통합 방향이 위쪽으로 향하는 겁니다 애니어그램 도형의 상단에 놓인 1번, 8번으로 가는 거죠 1번, 8번 둘다 본능형이죠 현실, 힘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4번, 5번이 통합 방향으로 가면 현실적인 힘을 행사하거나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다른 유형들은 이미 현실과 관련되어 살고 있죠. 그리고 크든 작든 외부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4번과 5번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이유는 본인의 생각처럼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고착 때문에 그랬던 것일 뿐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한 거란 얘기입니다. 4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세상으로부터 물러나는 방식으로 고착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일 뿐이지 외부에서 그걸 강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러고 있었구나 하면서 알고 인식하고 그걸 내려놓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가진 것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현실을 바꾸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 를 쓰거나 노력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5번은 8번으로 가죠. 8번이 통합방향입니다. 가끔씩 5번 중에서 쌈딱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좋게 봐요. 통합방향으로 이동한 5번이죠. 엄청 센케가 되는 거예요. 대체로 말빨 같은 게 매우 강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토론 같은 걸할때 풍부한 지식과 정연한 논리로 상대를 제압한다든가 이런 식이죠. 5번의 고착은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려 그만할뿐 여전히 물러난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또 계속 알려고만 합니다. 자신이 뭔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계속 그러고만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오히려 과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유형들은 그것보다 훨씬 덜 준비되어 있어도 나서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5번이 그런 고착을 내려놓기만 하면 8번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5번의 통합 방향이 8번이 되는 이유입니다. 자신이 축적해온 지식이 현실 세계에 드러나면서 힘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8번의 분열 방향 이야기할 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사실 5번과 8번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의외로 그렇다는 겁니다. 5번이 원래 타인의 통제나 간섭을 극히 꺼리는 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통합 방향으로 가면서 8번과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5번은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통합 방향으로 가면 8번의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타인에 의해 제어되지 않는 아주 센 사람인데 같이 있는 사람들을 지배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더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의 통합 방향은 1번이 되는데 이 경우도 비슷합니다. 1번의 분열 방향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4번과 1번도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1번이 어떤 사람이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었잖아요. 말이나 행동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칙주의자, 완벽주의자 이런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기준이 되는 사람인거죠. 4번이 그런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4번은 철저히 아싸같은 사람이었잖아요. 남들과 달라서 혼자 놀거나 아는 사람 몇몇하고만 놀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기준이 된다는 겁니까? 이전에 제가 4번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 노래를 들어보라고 했잖아요. 라디오에 대해 크립입니다. 이 노래는 가사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거의 왕따 비슷한 사람 이야기인데 재미있는 건이 노래가 어마어마한 메가히트송이라는 거죠. 라디오에 대해 수많은 명곡 중에서 가장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고 오랫동안 인기를 누린 곡이 바로 크립입니다. 아싸 노래의 거의 원탑이라고 할수 있는 이 노래를 왜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까요? 여기에 4번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4번이 느꼈던 그 혼자만의 느낌이 사실은 거의 모든 사람이 느끼는 그런 거였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와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공감하니까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4번은 내가 남들과 달라서 별종이라서 이런 걸 느끼는구나 했겠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남과 다른 사람이라는 고착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1번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이전에 4번의 감정을 설명할 때이 감정이라는 게 가치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의 감정이 가치가 있다 없다의 판단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였죠. 이렇게 4번은 언제나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4번이 자기 세계에서 빠져나오면서 이런 신미안이 현실적인 분별력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타인의 기준에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 깊은 곳에서 발견한 진실의 기초에서 그걸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 이런 게 아니라 더 가치 있는 어떤 것, 더 나은 어떤 것, 더 멋진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